How are you? 자, 오늘은 꿀잼 만화 리액션도 찾아왔습니다 현재 또 전세계적으로 핫한 채널이 있습니다 마이크 설세도님의 꿀잼 영상 우리에게 너무나도 친숙한 알파벳들의 이야기가 담겨있는 영상인데요 그렇다면 꿀잼 열차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뿜뿜 자 먼저 A, A. B <웃음> 약간, 어, 알파벳이 살아있다면 이런 시? 느낌이지 않을까요? D. 어, D. 어, D. 어. F. 아아아아 어. E. F. 어. F. 이거 완전 남복군이네, F. F가 다 부수고 다닌다. 저, 이거. F가 D랑 E. 강금해버렸어 F와 이거 약간 흑막이구나 g, g? G, 어, G는 데리고 가지도 않네 이거? 알이미늄 감인 시이뿜부 자! A, 알파벳 어벤져스 g 합 A B C 합체! 흩어가 <웃음> 되었다 오 알파벳끼리 합체하면은 새로운 애들로 변신하는구나 야 이거 아이디어 대박인데? 야. 오 숨었어. 아 F가 지금 나머지 알파벳 다 빨아다니 아이. 빨아들이고 다니네. 저, 아이, 자 I인데요. J. 오 무기까지 장착됐어. J 저격 완료. 오. 케이 케이 날개 달고 짜자자자 큰거 온다! 잘 가라! L은 뭐야? 근육질! 근육용상! L 등장! 자! 가볍게 무시해주고 M 또 뭔데? M도 근육 용사였어. 자 K 구해 주고 나이스. N. N은 또누군데야 이거 이거. 이거. 근육 용사 패들리들 이제 계속 N. 보니까 조금 거좀 거시기하네. 안 통했어. 또또톱해지냐 <웃음> 그만해, 이제! 이제 감상 모드에 들어가네, F.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. 야, 야, 근데 이게 겉에만 근육이라기보단 이제 데미지 일도안 가는데? 자, 다음은 P. 주.. 주.. 눈에 <웃음> 반했어 음 <웃음> 다, 왜 하나같이 다 근육 패밀리야 이거 뭐지? 이제 기다리기 줄에서 갔는데요 와이프는 Q. Q다 Q는 상태가 많이 안좋아보이 있... 그렇게 F에 본거지 아이도 잡아 가두고요 어? 어? 변신 표식을 yeah. 들고 와서 F가 와 여기서 강화된 F면 너무 센거 아니야? Yeah. 괜찮아 했나? Yeah. 실망하지마 자자 합체 어? yeah. 에이 자 맵! 지도를 변신? 이번엔 피가아 F가 S쪽으로 향하네요? 다 같이 가자! 아, q 는 근데 왜.. S. 알파벳 급도 안해줘? F 딱걸려서 F 1. 이번엔 뭐 도망간다 으 <놀람> <놀람> 어? 표식은? 어? 다빨아들여서 다른 표식까지! 이거 이거 거의 뭐탄호스가 돼가는거 아닙니까? <웃음> 짜잔! 차자자이프! <차지하자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어? 아리랑에스? 자엠 다시 연신뻔꺼아이고 징표만 소화됐어 와, 이거 이거 뭐 어림도 없을것 같은데 오 이번엔 조금 소한다 역시 에이스는 피었나? 오, 드디어. 와. 잠깐만. 시간 정지 스킬도 있었어. 저거 진짜 완전 인피니티 건틀급이잖아 시가 온 힘을 다해 아힘라 야날 아, 감히 건드려? 아 오와 안되지 어후 아, 처차하이 물어뜯겠다 거기 피까지 어라. 나머지 알파벳들의 완벽한 패배입니다 이건. 이제남은 알파벳이 많지 않아요. 이러다가 F가 알파벳. 세계는지배하겠어어 건? 야 이거 좀 세다. 총은 좀 어, 브이브이브이브이자 찰칵. 조준하시고. 했어. <놀람> 어? 이금 지금. 게금 지금. 지 와! 음? 어 안돼.. 뛰었어!!! 야!!! 이거 이거 이거 함정이었네 그 동료를 예 <놀람> yeah. 여유로운거 보소 W 는 W는... 오... 어우 되게 에이. 미묘한데? C 코어 와드? 이거 뭔 뜻이지? 에이. 어? 코어 와드 뭐 겁쟁이라는 뜻인데? 왜 뭐죠? 제이야 음? 쥐인가? 쥐지. 야마 왜 자꾸 가로 막는 거야? 어? 아, 꿈이었다. 쥐. 이거 뭐야? 폭선이야 쥐가 흑화한다는 걸뭐 암시하는 건가요? 아 맞아. 츄도 있었지. 현재 <웃음> 있는 줄도 몰랐다. 야 이제 모든 징표들을 다 모았고, 오, 엑스, 오, 불진오 다중 그림자 불진들. 저걸 왜 버려놨어? 뭐하려고? 아, 캐석방이다 yeah. 모든 걸 걸고 한 번. 정중당당당하게 1대1 붙어보자, 순수 실력으로. 어. 짜잔! 는 야무지게 먹혔죠? 그렇게 아. 모든 증표들을 다 흡수한 F 어? 우와, 아, 엑스야! 음. 음. 아, 근데 이게 진짜 이제는 최강 빌런 보스가 되어버린 f 인데 이거 음. 상대 가능하냐? R의 증표. Yeah. 어 이거라도 딱 주고. Yeah. 오 R. 어 초록이 진짜 저게 뭔가 나중에 마지막 핵심 열일 수도 있어. 어? 와. Yeah. 일단 애이 증표들을 다 흡수합니다. Yeah. 어? 친구들 다 어디갔어? <웃음> <웃음> <웃음> 스의 춤표까지. Yeah. 아 친구들아, yeah. 가 아니야 난짠오 최강 N으로 신... 아! 오! 이야, 무지개포. 그런데 진짜 이렇게 싸우지? 와 헤어? 어, 근데 뭔가. 나무 같은데 이렇게 싱겁게 끝난다고 근데? 쎄하다 어째? 요 어? 어큐 왔구나! 큐 어서와야! 야 어, 멀리서 그그 그, 그 군맹이로 오느라 고생 많았다 어? 엔의 e. 응애시절네에 e. s 아. 어. 에기 F 때랄랄라 우리는 프렌즈 친구 우리는 모두 친구. 어프는 원래 옛날에 착했어. 네. 어이야. 어. <웃음> 괜찮아, 엔나 아 우리는 영원히 깐부야 음. 내가 으아, 줄게야아아봐아으오 으아, 으아, 으아, 으아, 으아, 으아, 으아, 으아, 으수치아으 1진, 1가, 5가. 어? 어, 잠깐만, 저 증표들이 F한테도 나온 거였어? 음, 어... 어, 프릭! 이거 욕이래요, 욕! 이렇 했다고 생각해가지고 지금 F가 만악의 근원이 됐네요. 이거 모든 증표들이 F한테도 나오고 있어. 어, N을 구해주려다가 저렇게 된 거였는데. N아! 아, N이 손절해서 F! 아, 흑화한 건 F였구나. 여기 큐큐 모든 일이 있었던 걸 이제 큐가 보관하고 있었네. 어 이런 야. 끔찍한 일이. 야얘들아 니들 어떻게 그럴 수 있어? 아 이거 F 이렇게 하니까 너무 불쌍하네. 그렇게 혼자 가된 F. 주 아, 이게 나쁜 날인 줄만 알았는데 이런 사연이 있었군요. 애나왜 그랬니? 친구들한테 왕따되기가 싫었나 봐요. 에프는 모든 걸 희생해 줬는데 맞아 Z가 남아있었지 F야 우리가 미안해